안대가 생중식이라는 것을. 아 중식이 황금 만들면 돼요. 안 아, 돼! 아 이거 진짜 지면주작이야 진짜 지면주작이야 공부했어. 아이구야 교환비 손해 좋나본다아 일단은 잘 싸우는데 잘 싸우죠 지금 얘 그냥 어미 인풋 싸움인데 좀 약간 어미 인풋 싸움 됐는데 이거 아이구야 야 이거 그냥 어미프 싸움이야. 아이고. 야 이거 잠깐만. 야3공은 나오겠지? 야 그래 그래 3공 나왔. 다야 거의 거의 이겼어. 아아 아, 거기 왜 바로 바르트... 쳐. 아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니 아니 미안해 미안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미리 변수를 없앤거구나. 잘했어. 잘했어. 이기만 하다. 이기만 한대 이기만 한데? 3분의 1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구나. 아니 미친놈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밖에 안나와. 장난?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배무 왜? 왜안 나와? 아직 몰라요. 아직 어, 아직 몰라요. 이거 여기서 업영능인데. 그렇죠 업영능. 뭐가 나올지. <웃음> 뭐 나왔는데요? 제로스. 그거 1등 복권이에요. 진짜 한 번만 기다려보세요. 새로 쓰면은. 근데 정말로?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안 맞았어. 한 번도 안 맞았어. 지금 맞으셨고. 모병관 나왔는데 이거 지금 내야 되나? 국밥이요? 네 국밥. 던지세요 지금. 국밥이면은. 보송목 찾기 힘들어요. 아! 랩업하고 냈어야 했는 나오기 힘들긴 하지. 너무 마음이 그 빗송 지금 약한 발견이죠? 이번에? 오케이 노즈로무 빗송 노즈로무 빗송마이애드 엄마고 엄마고? 네. 야수? 네 피관리 너무 잘 됐네 피3 4네마이애드 괜찮아 다음부터 실수 안하면 허팝이 든든해서 꽤 오래 버텨줄 것같아 일단 이렇게 해보죠. 아 이게 아, 그건... 저도 그렇게 약한 건 아니라서 그럼 나 세게 갈게요. 아 92%? 3.9%인데 나? 아 어, 92%? 이거 너무 진심을 다했나? 저 증식한 위협 정도는 안낼수 있었는데 최대한 싸게, 싸게, 최대한 싸게, 최대한 싸게 지겠는데? 이거 다림노 첫 손이야. 비송곤이는 비송곤이는 잡아야 된다. 이길 수 있어요. 대박입니다. 어, 잡았다. 나이스. 야, 대박! 대박, 대박. 5.4%. 오졌다. 어, 난한 마리 차이로 잡아도 거... 되는데. 말도 안 되죠. 아, 어차피 누가 살아남든 무조건 이겨요. 그래요? 아, 포셔님, 무조건 이겨요. 링고스 포셔님이 링고스이랑 방금 붙었다. 에... 그니까 무조건 이겨요. 우리 둘중 누가 남아도 그래요. 그럼 포셔님이 정리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나디나 팔 거거든요. 일단 내가 이기겠는데 살면은 살명은 최상인데, 죽였구나. 아 이런 죽었다 아, 이런 죽었다 마무리 하세요 이러면은 나는, 나는 근데 눈무승한테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웃음> 그냥 변수가 거의 없어요. 아 웬만하면 후손님 1등하는게 나으신데 이거. 미쳤나 이거. 이융합체 이칼레? 야왜 이렇게 치인 게임 오래? 해? <웃음> 상점에 칼레이 다. 아 이건 해야돼 이건 해야돼 야다 독발라 야다 독발라 아, 이래도 힘들 것 같은데 배치는... 어, 뭐야! 나디나 없는 찐따잖아! 아이 야, 저리 가라! 에헤이! 아 나디나도 없는 찐따가 어디서... 아, 괜히... 거... 야, 괜히 그냥 고민을 많이 했네 에헤 제국이 아니야. Ô, 니, 펑카면솔 치기 쓸만한데? 와, 아, 이게나온다고이러면 흉악체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아니, 천천히 봐 아니, 저 천천히 방, 아, 오, 뭐, 뭐 이렇게 많은데. 아, 이거, 아, 이거 포션이 방송에서나 보던 건데. 축됐다, 이거. 나이 새끼 팔아. 통합치 찾을 때까지 몰려, 그냥. 아, 팔고 통합치 찾을 때까지. 통합치 찾을 때까지. 통합치 안 나오는데? 아, 시간 존나 없네. 통합체 왜안 나오는데? 에리는거에스 들어 가. 체 동물농장 만들었고 살살 때린다 히드라가 좀 너무 아까워 아 이거 근데 엄마곰 너프 당해가지고 스탯이 야 이래서 낮은 거구나 야 뭔가 생소한 스탯이길래 뭔가 했네 엄마곰 너프 당해가지고 나, 낮아진 거구나 이게 원래 아 이거 교환 좀 해볼까? 뭐 환불 좀 할까? 4마곰으로 하면 더 크긴 하는데 카드가 한개 빼고 4마곰으로 하면 좀더 크는데.